셀서식에 대표적으로 지표준, 0 샵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숫자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쓸수 있는 값은 이두 가지만 쓸수 있고 지표준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지를 못합니다. 한번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값을 입력하고 지표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 뒤에 콤마 지표준 지표준 지표준 적어도 콤마는 맨 뒤에만 표시가 되지 천 단위 구분기호로 사용되지를 못합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0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영영영 적어주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로 3칸씩 콤마가 찍히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천 단위 구분이 되죠. 그 다음 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샵 적어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표준은 천 단위를 못 쓰지만 0과 샵은 쓸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 값을 0이라고 고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샵도 0이라고 고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0은 어떻게 되냐면 필요하든 필요 없든 0을 무조건 표시합니다 하지만 샵은 필요없는 양이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입력했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0 두개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샵에서 10을 적으면 필요없는 양은 표시를 안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셀서식을 쓸 때는 0,000을 쓰지도 않고 샵, 샵샵샵을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샵으로만 쓰면 0을 쓰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0인지 공백인지 구분을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 0으로 쓰시면 필요 없는 0을 강제로 표시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쓰는 방법은 뭐냐면 샵 콤마 샵샵 0을 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마지막 자리는 0일 경우에 강제로 0을 표시하고 앞에 자리가 쓸모없는 0이면 표시하지를 않아서 가장 깔끔한 형태로 볼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소수점 앞자리를 표현할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1, 2, 3, 4, 5, 6, 7, 8, 9를 적고 셀 서식을 주겠습니다.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지표준 확인,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0,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라도 숫자값이 큰 거라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점 이하 자리는 지표준은 표현이 안됩니다. 그리고 0은 표시한 자릿수만큼만 표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 0.00을 적어주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서 1 2 3 4 5.10을 적으면 이 값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됩니다 1 0 0 0을 적어주면 맨 마지막에 0은 표현이 안됩니다 엔터 치면 소수점 자리를 저희가 0.00 만 적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리는 두 자리까지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샵.샵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123456 12345.10을 적으면 소수 자릿수가 샵샵으로 두 자리지만 끝에 자리 0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345.1까지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1이라 적어주고, 한시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1h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셀서식, 사용자 지정, 지표준에 h라고 그냥 적으시면, hour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원본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적으실 때는 쌍 다운표로 묶어서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1H가 되죠. 다시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 0 다음에 쌍 다운표 H를 적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샵 뒤에 H를 적어도 똑같습니다. 샵쌍 다운표 H 쌍따옴표 확인 누르시면 뒤에 글자를 적는 거는 지표준 0, 샵 3개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1, 2, 3, 4, 5, 6, 7, 8, 9에서 7, 8, 9 뒤에 세 자리를 지우고 7이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에서 1, 2, 3, 4, 5, 6, 7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지표준에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0에선 됩니다. 한번 0부터 하고 나서 지표준 안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0을 쓰시고 콤마를 찍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0 콤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1,2,3,4,5,6,7,8,9 엔터 치시면 세자리가 날라가고 7이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1, 2, 3, 4, 5, 6, 7이 됩니다. 다시 1, 2, 3, 4, 5, 6, 7, 8, 9를 적어주고 샵 콤마를 해도 똑같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샵 콤마를 적어주시면 뒤에 세자리가 날라가고 1, 2, 3, 4, 5, 6, 7이 됩니다. 그래서 0과 샵은 뒤에 세자리를 날려버리고 반올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준은 세자리가 날라가지 않습니다. 확인 1,2,3,4,5,6,7,8,9 콤마를 찍어도 그냥 뒤에 콤마만 찍히지 세자리가 날라가고 반올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표준도 0만 적으면 0이 표시됩니다. 천 단위는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자면 지표주는 거의 다안 되지만 글자를 쓰거나 0을 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샵은 전부 다 가능하지만 필요 없는 0을 표시 안 합니다 그리고 0은 전부 다 가능하지만 필요 없는 0도 강제로 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